Uh. 안녕하세요. 반스코리아의 최준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희 5 4 5를 보고 계십니다. Let's go, let's go. Uh. Uh. 저희 월마크은 제가 누워 있는 이런 flat 에다가 k i c k 50입니다. 백사이드 플립 디제스터 리버튼데요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어. 킥플립 테일 슬라이드 약간 프사이드 플립을 돌리고 테일 슬라이드를 거는 모션이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. 어. 킥플릭 크룩 약간 저 항상 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트릭이라고 할까요? 어. 로우지 가인투 파이브어 앞으로 많이 써먹을 예정입니다. Oh! Shiva. What was that? <laughs>